자 오늘 해볼 게임은 리테일 타이쿤입니다 로블록스 타이쿤 중에 좀 재밌어 보이는 걸로 가져왔어요 근데 이게 타이쿤이라 혼자 지내는 걸 하는 거좀 외로울 것 같긴 한데 <웃음> 예전에 어? 뭐지? 그 로블록스 방송 딱한번 하고 아 로블록스는 제 길이 아닌 것 같아요 이랬었는데 재밌어요 나름 이거 일단은 튜토리얼 따윈 지나가지 않습니다 저는 이 게임을 사실 해봤기 때문에 <웃음> 한번해봤는데 괜찮아서 가져왔어요 일단은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부시면 됩니다 <웃음> 일단 부셔 아 잠깐만 어이구야 일단 부셔 일단은 일단은 다부시고 이렇게 다부셔줍니다 필요 없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거는 부시고뭘 사야 되냐 기초시설에 보면은 추천하는데 있거든요 이거를 사서 놔줍니다 놔주고 아, 어... 그래봐요. 일단, 한, 몇 개만 더, 몇 개만 사주고, 처음에 할게. 뭘 팔아야 될지 정해야 돼요. 이게, 팔수 있는 품목들 되게 많거든요? 어, 원래 페인트가 있었나근데 어! 이거 없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아닌가? 어, 이거 없었던 것 같은데? 원래, 뭐 업데이트 됐나 보네? 아닌가? 제가 할때 이게 없었던 거같거든요 아닌가? 내가 안 팔아서 모르는 건가? 어... 그래서 뭘 팔지를 정해야 되는데 어 근데 왜나롤 로블록 소리가 안 나지? 소리 껐니? 아 볼륨 아닌데? 켜져 있는데? 어? 어 소리가 나지 않아요 나만 안 나는 건 아닐 텐데 그러면은 죽으면 간단하게나 틀고 합시다 그냥 자 됐어요? 아니 근데 왜 볼륨이 안나 아니, 아니, 아니, 계속, 계속, 계속. 뭘뭐 사, 뭐 파지? 이게 처음에 파는 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걸 한세번 해봤는데, 처음에 파는 게 진짜, 진짜, 진짜 중요해요. 왜냐면은, 그, 주민들이 그거밖에 안 사가요. 으흠. 그래서 이거를 잘 정해야 되는데, 제가 티도 팔아봤고, 음식도 팔아봤고, 다 팔아봤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운동기구가 괜찮다 했었거든요. 운동기구가 비싸고 괜찮다 했었는데 운동기구 팔아 볼까? 해볼까? 에이, 고민되네. 못 팔지. PC. 아못 팔지? 사실 근데 티가 진짜 불티나게 팔리긴 하거든요. 우주가. T 팔아봐, 한번 더씩. 그러면은, 자, 건설 들어가서, T가, 잠시만요. 여기는 벽 다운으로 쓰니까 대충 입구만. 입구를, 어디 있니? 입구, 입구, 입구를 대충 이렇게 해주고, 여기다가, 어, 진열 때. 해서 이걸로 놔주세요. 그럼, 이렇게 대충 놔주고, <웃음> 이렇게 대충 놔주고, 일단은 이렇게 대충 놔줘요.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고, 이거, 계산, 개선, 잠깐만. 계산대가, 이게 2,500원, 1원짜리 저는 기본 계산대 합니다. 이걸로 두개딱 해놔요. 해놓은 다음에, 매니저를 고용해요. 직원을 계산원만 둘 정도 고용하고, 이거 놔둬요. 다 필요 없어. 놔둔 <웃음> 그 다음에, 차가 있거든요, 이거? 이게 기본 차인데, 이거 타고 도로로 다닐 필요도 없어요. 그냥, 어이구야. 부딪혔다. 그러니까, 도로로 다닐 필요 없어. 그냥 떨어지면 돼. <웃음> 도로는, 어? 필요없어 그냥 길은 내가 개척하는거야 원래 그래서 차는 이 기본차가 제일 빨라요 그래서 그냥 기본차 타고 요구야 내가 가서 간 다음에 그냥 있는 돈으로 티를 사요 그냥 한어 가득 찰 정도로 사서 어너 돈이 없나봐 있는 돈으로 살수 있는 거다 사요 간 다음에 가요. <웃음> 여기가 약간 그 물류창고 같은데 여기서 사서 가요. 그 다음에 그냥 딱 하고 이것만 해놓으면 돼. 이것만 해놔도 잘 벌려. 그 다음에 소리 그래, 겁나 근데 차소리 아구야. 창 껐어. 대충 사 와서 어나 근데 저거 잠깐만 어어클났다 이거 아시클럽데 이게 원래 차를 가지고 오면은 <웃음> 셔터가 필요하거든요 <웃음> 잠시만요 이거 이거 이거만 아니 셔터가 필요한데 셔터 를 셔터를 셔터를 살 돈이 없네 어허 펭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어 셔터 살 돈이 없어.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나 셔터 살 돈이 없어. 님들. 이거 팔자. 셔터가 얼마더라? 셔, 셔터 셔터 셔터가 얼마지? 잠깐만. 턱아, 셔터가 셔터가 셔터가 셔터가 셔터가 셔터가 셔터가 셔터가 셔터가 지터가셔 어, 왜 기억이 안 나지? 셔터가 어디 있지? 어? 셔터가 어디 더라 <웃음> 기초 시설 여기 있지 않을까? 어? 셔터 어디 있지? 아니 셔터 살수 있는데? 어 어디지? 잠깐만요. 제가 못 찾는 거죠? 여기 있다. 이거 산 다음에 <웃음> 이거 <웃음> 앞에 가져와가지고 물건 내려요. 그다음에 진열대 채우기 해가지고 이렇게 다 간단하게 이렇게. 지정해주면 알아서 재고가 차요. 그럼 얘네가 알아서 살 거거든요? 그러면은. 돼요. <웃음> 그 다음에. 가만히 있을 시간이 없어요. 뭐야, 누구 왔어? 누구야, 저거. 누구세요? 깜짝이야. 누, 누가, 누가, 누가, 누가 왔는데, 뭐였지? 다른 유저분인 것 같은데? 아, 어, 그리고 각게인게차 뒤집혀지면 알아서 올라와요. 알아서 뒤집어줘요 다시. 개꿀인 게. 어? 자, 어, 잠깐만, 잠깐 떨어지지 마, 안면 돼요. 됐어. 여기 다시 와서, 있는 돈 있죠. 그럼 또티 사. 어이구야, 잠깐만. 나와, 나와, 나와, 나와. 있는 돈으로 티를다 사. 이거 초반은 좀 반복하잖아요? 그러면은, 자본이 좀, 어? 초반에 이거 티로좀 자본을 모으면 돼요. 어이구야. 어이구, 어이구야. 어이구, 어이구. <웃음> 아, 진짜 이게. 님들 보기 되게 아 이게 왜 재밌지? 왜? 왜? 왜? 왜? 재밌어요 하는데 저 재밌더라고요. <웃음> 어? 이이상하 하는 게 지금 <웃음> 가게도 이 모양 이 꼴인데 어? 이상하게 재밌어. 돈 버는 재미가 있어 돈 버는 재미가. 그리고 여기다가 지금 바지가 별로 없잖아요. 바지 더 추가해 주고. 그러면은 이거 빨리빨리 팔려요. 그래서 나는 그냥 어다갔다하면서 지금 재고만 충당해 주는대. 이오요 요. 그래서 현재 제 계획은 큰 백화점을 만드는 거거든요. 사실 사실 백화점이든 상점이든 좀큰 상점을 만들어보고 싶은데 제가 맨날 이걸 하다가 포기를 했어요. 어? 맨날 하다가 생각보다 그렇게 막잘안 돼가지고 맨날 포기하고 그랬는데 오늘은. 오늘은 포기하지 않고 한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일단 한동안 이거 노동 계속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웃음> 한동안은 어쩔 수 없어요 이거 난 이거 계속 반복하면서 해줘야 돼요 왜냐면은 진짜 장난 아니고 다른 것들은 좀 팔리네 큰 것들은 좀 팔리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얘는 팔리는데 시간이? 에? 진짜 빨리 팔려요 이렇게 방금 보다시피 여기 지금 바지가 벌써 다 나갔고요 그래서 이게 재고 충당해주는 직원도 있는데 어 그거는 제가 봤을 때 필요 없어요 제가 충당하면 돼요 <웃음> 그래서 대충 이렇게 채워놓으면은 알아서 사가요 남이 돈이 좀 남는다 싶으면은 그때 좀네좀 네좀 꾸며요 <웃음> 이제 좀어돈좀된다 싶으면은 그때 좀 아이 좀 상점 같은 상점 성점 같은 상점을 만들어야지 어? 아 이렇게 납득가면될 텐데 <웃음> 그래서 대충 돈좀 좀 있으니까 상점 성점 같은 상점을 좀 만들어 놓읍시다 아한 어, 이쯤 가져놓고 그래서 이게 되게 단순한 게, 그냥 내 상점에 놓는 것만 얘네들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리고 필요로 하는 거는 사가면 좋아해요. 으흠. 이렇게 하여서, 대중 일단은, 쉬어 놓읍시다. 오늘 목표. 여기 1층 꽉 채우기. 근데 채우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1차로 이 우류로 돈좀 벌고 2차로 못 팔지? 근데 음식 좀.. 식자재는 솔직히 제가 봤을 때 별로거든요? 제가 식자재랑 식자재 라인이랑 가구 라인이랑 우류라인을 해봤는데 어... 네 그래요 <웃음> 생각보다 의류가 제일 빨리 팔리고 나머지는 얘가 돈을 좀 크게 크게 벌리긴 하는데 좀 그렇게 막잘 벌린 또 편은 아니라 이 게임의 중요성은 뭐야 원하는 못찾찾다가 아, 바지가 없구나 그것또 없으면은 가서 사와 잠깐만 찾겼는데? 아닌데? 근데 개 짜는 건 어? 으씨 찾아 안녕하세요. 이거는 로블록스라는 게임입니다. 되게 게임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인데 뭐 여기처럼 최신 최신 였어. 네, 로블록스라는 게임 리테이타이콘 투고요. 투가 있으면 원이 있지 않을까했거든요. 근데 원은 안 찾아봤어요. 제가 투밖에 안해봐서 탈자고요. 탈수 있나? 저거 어. 차 버린 거가 근데 아닌데 뭐 없어졌어 차가 뭐 가는 게안 보이는데 아닌가 가 가는 게안 보이는데 오이씨 뭐지 귀신인가 <웃음> 아니 차가 없어졌어 다른 사람들 돈 얼마 있는지도 볼수 있거든요 어 우리 가게 평점 1.8인데 이런 18 <웃음> 우리 가게 아나 가게처럼 안 생기긴 했어. 이거는 약간 경영으로 해가지고 약간 자기 직기만의 상점 만들어서 운영하는 거거든요? 이거 <웃음> 되게 지금 이게 뭐 집앞 바젤 장터 같긴 한데, 예, 제 상점이에요. 벽부터 세우자고요? 음, <웃음> 오케이, 오케이. 일단은 의류 재고 충당해주고, 그 다음에 합시다. 여기 또 재고가 없으면 재고가 없다 뭐라 하거든. 저는 <웃음> 천이 병원 있거든요. 이걸로 벽 세웁시다. 아 벽을 이걸로 이렇게 그 이렇게 어 돈이 없대. 아니 없으면 벌어. <웃음> 어 없으면 없으면 팔면 될거 아니야. <웃음> 쓰레기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중요한 게 주차장 숫자랑 로이 표지판이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 벽은 안 중요하긴 한데 대충 이렇게 봤을 때는 상점 같아야 되니까 <웃음> 이렇게 봤을 때는 상점 같아야 되니까 대충 옆에만 좀 해놓을게요 어 잠깐만 그리고 갓임인데 컨트롤 Z가 돼요 이거는 로블록스의 리틀타이쿤2라는 게임입니다 주정장부터 늘려야겠다고요? 주차장이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이상하게 다른 애들은 사도 가격이 안 올라가거든요 근데 주차장은 하나 늘릴 때마다 뭐지? 전 비용보다 천원이 비싸져요 그래서 이게,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게임 한세 번을 해봤는데 <웃음> 세번 해봤는데 어? 다 팔렸어. 봐봐요. 개빨리 팔리죠? 티가 이렇게 진짜 빨리 팔려요. 다른 건좀 기다려야 되거든요. 다른 거는 막 애들이 막 고민하고 막 어? 내가 필요한 제품이 없어? 이러면서 안 사는데 어? 이거는 티는 종류가 두 종류밖에 없고 하다 보니까 진짜 많이 사가요. 그리고 얘네가 하나만 사가는 게 아니라 막세벌네벌씩 사가가지고 개꿀. 그래서 약간 돈 버는 게임. 좋아하신다, 경영게임 좋아하신다 하면은 추천드려요. 제가 그런 게임을 좋아해서 약간 타이쿤류 게임을 워낙 원래 좋아하는 사람이라 예전에 막 뭐지? 초등학교 때 컴퓨터실에 컴퓨터방 가고 신청하면은 그 타이쿤게임 CD 구워준다고 해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동물한 타이쿤 막 하고 그랬었는데, 어. 그래서 막 지금은 막, 고 어, 하려면은 막, 어, 못하지만 재밌게 했어요. 제가 약간 이런 타이쿤유를 진짜, 오우, 좋아해서. 가데 돼. 에에에, 백, 백, 백, 백, 에에, 백, 백. 잠깐만, 차 돌려. 여기서 볼수 있는 작강의 운전 실력. 쉣. 안 돼! 평소에 잘하잖아. 이게 그리고 직원들 고용을 하면은 직원들이 알아서 촥촥촥촥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재고 충당만 해주면 돼요. 재고 충당해주는 직원이 있고 계산해주는 해주는 직원이 있고 그 다음에 물건을 사주는 직원이 있는데 그 물건 사주는 직원은 진짜 개 후구예요 만약 내가 지금 돈이 너무 많다 돈을 좀 없애고 싶다 하면 은 사세요 돈이 없어져요 <웃음> 왜냐면 이게 택배로 직 실배송으로 시키면 은 25%가 붙어요 그러면 그렇게 막 이윤이 안 남는단 말이야 게임 직원 필요 없다고요? 저는 근데 직원 써요 근데 귀찮아가지고 계산해주는 거는.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여기가 어디고? 어 어. 근데 그거는 개인 취향이긴 해서 잠깐만. 저는 재고빙땅 해주는 애만 안 쓰거든요. 계산해주는 좀 계산해주는 애는 좀 쓰는 편인데. 이게 보면은 로블록스 타이쿤이 탈... <웃음> 탈군이... 타이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유명한 타이쿤들은 다 해봤거든요, 한 번씩. 근데 그 중에서 개인적으로 그 그래도 좀 나, 나름 좀 계속 했던 게이 게임. 이 리테일 타이쿤은 좀 재밌게 했어요. 살짝 아쉬운 게 있다면 기능이 아직, 어, 이게 기능이 생각보다 없어가지고 많이. 진짜 하는 게옷 싸우고, 막다 채워놓고, 뽑밖게 없어요. 근데 옷이 문제가 빨리 팔리는데 그게 좋긴 한데 그만큼 막 이윤이 그렇게 막 크지 않아가지고 그게 문제다. 그 초반에 어유 만약 티 장사를 할 거면은 좀 노동을 해야 돼요. <웃음> 이게 차도 바꿀 수 있거든요. 막 겁나 큰 트럭 막살수 있는데. 차는 기본차가 맞아요. 왜냐면은 큰 차를 사면은 너무 힘들어. 그리고 이게 트럭인가? 트럭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트럭은 이게 그냥 이렇게 앞에만 갖다 대는 게 아니라 뒤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갖다 주차를 해줘야지만 이게 살수 있거든요? 그게 진짜 불편해요. 사람 죽었는데? 아, <웃음> 이거 사고 있는 건가? 오오오. 오오오. 오오오. 오오. 오오오. 오오. 됐다. 갑시다, 갑시다. 지금 제 계획은 옷으로 좀돈좀번 다음에 다른, 좀 옆쪽에다가, 어? 그 저거, 뭐야, 운동기구 팔아, 팔면 괜찮을 것 같은데. 왜냐면 운동기구가 돈잘 된다 했었거든요? 이걸 예전에 여러 명에서 막 같이 했었는데, 어? 운동기구좀 달달하다 했었어. 그러면은, 뭐야. 어... 바로 채워줄게 가지마 가지마 사고가 가지마 사고가 그리고 이게 아쉬운게 재고를 한 번에 몇 개씩 이렇게 조정해서 넣는게 아니라 한 번에 넣는거라 이게 좋긴 좋은데 어떻게 보면 약간 컨트롤이 안돼서 아쉬워요 어우 불티나게 팔린다 불티나게 팔려 나는 티를 열심히 팔아서 제2의 염 염따거트에... 따갑게 <웃음> 차가 여기 누워있는데? 눕방하는데 이거? 이게 이거 다음 차거든요? 여기 누워있지? 어.. 유.. 유.. 유저분 차 같은데? 뭐지? 신개념 주차인가? 됐다 가자~~ 아이씨.. <웃음> 어 근데 실제로 운전하다가 이렇게 가드레일을 발, 뭐지? 박으면은.. 차가 많이 아프겠지? <웃음> 제가 아픈거 보다 차가 아픈게 더 마음이 아플것같아요 알레알 나중에 막 운전면허 못 따면 어떡하지? 갑자기 걱정된다 아 이게 게임에서 운전을 어느정도 잘하거든요? 저 꿈속에서도 한 꿈속 꿈에서 아버지 차한 세번 운전해봤는데 괜찮게 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못할것같아 왜냐면은 제가 그거내봤거든요그 바퀴 3개 달린 오토바이를 운전해봤는데 그걸 운전해 드럽게 못했단 말이에요? 오토바이에서 그런 거겠지? 자동차는 잘 하겠지? 그치? 그래, 그래야 돼 바로바로 제국 바로 충당하러 가 짜자 갑시다 갑시다 이 내려주고 됐으 아니 레알 예전에는 막 주차에 대해서 그렇게 막아 그러니까 주차? 그러니까 운전에 대해서 그렇게 막 걱정이 없었거든요 사실 막 어? 막 GTA에서도 막오 이러면서 막 운전하고 다니는 인간이 있까 어? 아니 실제 운전 어? 너 잘할 수 있겠지? 이랬는데 예전에 그 바퀴 세개 달린 노토바이 운전 한번 해본 이후로 아씨 운전 어떡하지? 라면서 걱정생김 <웃음> 나중에 막 주차 못 하고 이러면 어떡하나. 그거를 한 3년 전부턴가 약간 생기기 시작했어요. 알레알. 아, 예사롭지 않아. 어? 이게 이게 게임하고 현실은 다르잖아요. 게임처럼 막 쾅쾅쾅쾅쾅 바꿔 다니면은 사망이야. <웃음> 운전 운전보험 어 겁내 올라갈 텐데 그거. 아, 근데 진짜 없어 보인다, 이렇게 놔두니까. <웃음> 이렇게 놔두니까 되게 없어 보인다. 어, 그래도 근데 돈이 빨리 벌려요? 아닌 거는. 오! 근데 이거는 약간 이런 탈쿤 게임 목표를 진짜 하나 잡아놓고 해야 돼. 뭐, 1층 가득 채우기 이런 거나 아니면은 10만원 벌어보게 할까요, 오늘? 레알? 제가 한, 아, 3, 4만원까지는 벌어봤던 것 같은데. 3, 4, 3, 3 3만원? 4만원까지는 벌어봤는데, 그 이상은 못 벌어봤거든요? 그니까, 안번 거, 그니까, 도전을 안 해봤는데, 오늘 한번 10만원 벌어볼 때까지 달려보겠습니다. 이건 어렵지 않거든. 열심히 내가, 어? 재고충당하고 해놓는다면은, 가능성이 있걸든 그니까, 러 빠르게 해보죠. 운동기구도 몇개 넘을까? 지금? 그냥? 근데 지금 사실 한번 왔다 갈때할때그 돈이 좀 커야지 좀 나름 적거란 말이에요? 어허? 오! 나이스! 바로 왔는데? 해놓고 진열 때 바로 채워버려 아 어, 근데 진짜 빨리 팔린다 해놓고 또 갔다 와요 2천원 벌었으니까 잘 벌리는 것 같은데? 어어씨 뭐야 아니 바닥에 뭐가 있어? 아니 걸린 것도 없는데 왜 넘어져 갑자기? 당황스럽게? 뭐지? 작강인가? <웃음> 뭐지? 작강인가? 어우씨 당황스럽네 어이씨 당황스럽네 <웃음> 뭐지? 작강인가? 자고 아 어. 있는 돈다 다. 오! 나 적자 나왔어 님들 <웃음> 괜찮아요 여러분 적자? 살면서 한두번 정도 날수 있어요 <웃음> 살면서 어날수 있어 이 게임 혹시 방송 보면서 어 나도 해봐야지 하고서 시작하신 분들께 어 드리고 싶은 팁은 일단 들어오자마자 건물 부수세요 네 건물은 필요가 없어요 사실 외관이 저는 그냥 지금 여러분들이 좀 보기 그러실 것 같아서, 그리고 아까 벽 세워달라는 말 있어서 해놓은 거지, 필요 없어요, 사실은. 그냥, 에, 지낼 때만 있으면 돼요, 계산대랑. 그러면은, 알아서, 이걸랑요? 직원들 쫓고 저걸로 해놓을까? 뭐니? 자동 계산대? 근데 제가 자동 계산대를 한 번도 사용을 안 해봤어요. 어? 괜찮으면 써볼까? 혹시 이거 해보신 분? 오우시야오야 해보신 분 있나? 오. 아유. 그리고 절대 처음에 통조림 사지 마세요. 레알. 통조림은 힘들어. 통조림을 큰돈 벌리기는 레알 힘들어. 지금 여기 보면 가격들이 나오잖아요. 통조림은. 에.. 그래요. 통조림 힘들어요. <웃음> 왜냐면 종류가 4 개고. 그게 이게 보면은 판매랑 구매랑 판매 가격이 두 배긴 한데, 예, 예, 예. 안 돼요, 안 돼요. 어, 레알. 제가 이 게임을 한세번 갈아 엎으면서 해본 결과, 예, 통조림은 아니에요. 시작템으로. 레알. 진짜 막, 평생 막, 어? 할거 아니면은, 근데 그 통조림을 한번은 애들이 통조림만 찾는 게 아니라, 같은 분류인 저것도 찾거든요 막그 뭐랄까나 에. 막 과일이나 채소도 같이 찾아가지고 할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막 재고도 사와야, 사와야 될 양도 많아지고 그래가지고 저한데 돈은 어?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아 직원들 내 쫓아낼까? 이렇게 된 거? 여러들 고민됐네 돈이 좀 이제 재고다 충당하고도 약간 시간이 생겼어요. 고민 좀 해봅시다. 아, 어떡하지? 계산도 없어요. 계산도 없어. 그냥 무인 계산대 만들어. 왜냐면 쟤네가 얘네가 분당 얼마가 나가요. 근데 그게 진짜 찔끔이란 말이에요. 분당 20원이야. 20원 계산 속도도 얘네가 좀 높으면 빨리 되기 때문에 음. 음, 솔직히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얘네가 뭐 분당 몇백원이었으면 고민을 백을고 했겠지만 20... 분당 20원이에요 그러면은 개꿀 아니야? <웃음> 개...개...개꿀 개, 아니야? 이거를... 어... 슬슬 새로운 거 추가해 줍시다 운동기구 팔아봅시다 나는 여기까지는 그냥 티 매장으로 꽉 메꿔버릴게요 다 진열대. 여기다가, 진열대를 여기다 또 추가를 해주고, 그 다음에, 좀 공간을 나누기 위해서, 이 얇은 벽으로, 그어버립니다. 긋고, 이거 팔아요.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진열대를, 재 기억상 이거 두 개랑, 이거 두 개를 놔야 되나? 몇 개는 뭐무 놔야 되지? 기억이 안 나는데 운동기구가 이거 두 개랑 이거 하나다 얇상한 거 하나랑 네모네모 네모 하나 어... 얇상한 거 하나 둘셋 그리고 얘 하나 이렇게 놔주면 끝이거든요? 근데 얘네가 이거 벽사줬 있다고 연락 안 오면 어떡하지? 오겠지? 올 거야? 됐다. 이런 오겠지 <웃음> 이.. 러런오겠지 됐어 됐어 됐어 끝났어 끝났어 이제 가서 운동기구를 사와볼게요 이거 일단 지낼 때를 지정을 좀 해놔야겠죠? 운동기구 근데 페인트가 없었던 거 같은데 저번에 분명? 페인트도 한번 팔아볼까요? 없었던 거라 팔아보고 싶긴 한데 운동기구 이렇게 놔주고 운동기구와 문제가 뭐냐면은 용량이 커요. 어, 그 저장 공간을 많이 차지해가지고 좀 고민이 되는데 가격도 좀 있고 그만큼 또잘 벌린다는 거니까. 오 여여여여여여. 다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오, 오, 오. 와가지고. 운동기구 하나 둘두 개를 못 사네 <웃음> 두 개를 못 사네 됐다 꽉 찼다 하나 사고 옮기고 하나 사고 옮기고 해야겠는데 이 차로는 아 이러면서 고민이 되거랬네요 차를 큰 거를 사냐 이걸 타냐 민고, 민고, 민고, 민고민고민고민 되는데. 음, 음, 음, 음, 음. 됐다! 피하고! 옳지! 됐어! <웃음> 아.. 곧 고달팠다 런닝머신 놔주고 티가 좀 많이 팔린 상태거든요? 티도 다시 놔주도록 할게요 많이 팔린 게 아니라 다 팔렸는데? 거의? <웃음> 거의 다 팔렸는데? 가가가 가, 가, 가자 가자 이 게임하면서 쉴 틈이 없어요 진짜! 어? 진짜 진짜 진짜 할 일이 많아요 근데 이것보다 나무 나무 나 타이쿤이었나? 그게 진짜 노동할 걸 되게 많던데 그냥 걔는 얘는 그래도 얘가 알아서 팔리잖아요 어? 그냥 놔두기만 하면 되잖아 근데 걔는 자르고 가공하고 그렇게 직접 가서 또 팔아줘야 돼 오, 그걸 보고서 야.. 쩐다 <웃음> 야.. 쩐다 싶었지 어왜안사죠 됐다 차를 큰걸 살까, 님들? 이거 다음 차가 아마 5,000원일 거예요. 네, 용량이 아마 그게 되게 좀클 텐데, 그래도. 이 다음 차까지는 괜찮거든요? 음, 그큰 트럭만 아니면 돼. 그니까 어느 정도 좀큰 트럭만 아니면은 상관없을 텐데? 그냥 그 제가 뒤로 운전해서 넣는 걸 못해서 어, 후진, 후진 주차를 못해서. 나티 사왔는데 왜 티가 없대? 아나 물건 안내렸구나 아하 물건을 안내렸구나 뭐야 운동기구 벌써 팔렸어 언제 팔렸대? 나 방금 갖다 놨던것 같은데? 미친? 왜 이렇게부터 잘 팔려 됐다 가,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 오 이제 지갑에 돈이 좀 많아졌어요 전보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우아우 아. 더 빨리빨리 이래가지고 돈빡빡 벌고 합시다, 합시다. 됐다. 하고, 그걸로 100개 정도만 사고, 그 다음에, 운동기구. 하면, 하나, 하나, 하나, 하나. 사면 끝! 갑시다 갑시다 보이세요? 55원씩 이렇게 뜨는 거? 이렇게 행복하지? 돈 벌리는 거 보이니까? <웃음> 네 유튜브 조회수도 이렇게 쭉쭉 올라갔으면 좋겠다 작가님 오늘 방송 몇 시까지 하실 건가요? 오늘 아마 제가 앞으로는 아마 신데렐라 메타로 살지 않을까 <웃음> 10시쯤에 방송할것 같아요 아마도 예예예 예, 예. 뭘 방금 차 하나 더 지나가지 않았어요? 노란색 차? 아닌가? 차 색깔 바꾸자 헷갈린다 <웃음> 아마 오늘 10시 방송할 것 같.. 10시쯤에 방송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남은 한 40분 동안 돈 열심히 벌어, 벌어야겠다 오야 오케이 오케이 갑시다 갑시다 돈 벌러 가자 으아! 어, 근데 돈잘 벌리는데? 뭐저 사람 뭐야. 삐켜! 오! 나 코너링 개잘 돌랐어, 님들. 요, 잠깐. 하긴 이 짓을 몇만원 했는데. <웃음> 저번에 한참 이거 했을 때 한, 1시간인가 무지한 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로블록스의 배드워드 있더라고요. 나중에, 나중에 해봅시다. 오늘은 제가 지금 약간 불타기 시작해가지고, 10만원 벌어보고 싶거든요? 어 약간 땡겨. 좀구니가 당겨. 다음주 일정에도 로블록스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안하던 게임들은 한번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은 다시 일정에 넣는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면은 여기 디스코드 채널에 추천라는 다시 올라오면 은 하기도 하는데 디스코드 여러분 작강 디스코드 들어오시면은 게임 추천 채널 있어요 그래서 만약 본인이 재밌게 플레이하고 계시는 게임이나 뭐 작강이 좀 해봐 했으면 하는 게임들 적어주시면은 제가 보고서 플레이를 하거든요 <웃음> 그래서 웬만한 무료 게임은 다 해서 <웃음> 어 뭐야 그... 데드... 데드... 데드... 데드... 데드... 데드... 데드... 데드... 데드... 데드... 시... 시렌스? 맞나? 데드 시렌스? 맞나? 아 미션 돌았네요? 잠깐만 데드시렌스? 데드 데드시렌스? 왜 나는 저 공포게임이랄거란 생각이 들지 아니 제가 그.. 이거 로블록스 한참 제가 최근에 했을 때주이 줬던... 저한테.. 그.. 공포게임을 개만 저 시켰거든요? <웃음> 진짜 진짜 장난 아니고 공포게임 한 세네 종류 해봤던 것 같은데 그때마다.. 놀라면서 이게 맞냐 물어보면은 이걸 해서 심장 지 달려내야 된다. 저거면 나온다고요? 아, 이거 내가 저거 같때 저거 저거 같은데 못인거 같은데. 어, 이따가 이거 좀 하다가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좀만 오천 원? 저가 잠만, 아 고민되네. 아 절대 만 오천 원 때문에 고민하는 거 맞고요. <웃음> <웃음> 아 맞다 이거 가, 이거 이거 색깔 바꾸자 색깔 이거 가게 관리 들어가면은 색깔을 바꿀 수, 바꿀 수 있는데 아 귀여운 곰돌이 타이푼이라고요? 어 진짜? 오는 호러면은... 그러면은 그러면은 그러면은 할만하지? 뭐지 바로 나오는데? 데드 치자 맞자 나오는데? <웃음> 맞아요? 호러라 적혀있는데? <웃음> 맞아요? 아니 그.. 의사양반! 이게 맞소? 아그 오류에요? 아~~~ 오류구나! 아 진짜 귀여운... 귀여운 애들이 나오는 거 맞죠? 아 들어간, 들어가면 나와요? 맞아요? 맞겠지? 에이 설마 시청자분이 나한테 거짓말을 하겠어 <웃음> 어 설마 나 거짓말을 하겠어 설마 설마 그러게요 제가 시청자분들께 맨날 거의 또드려먹고 낚이고 하는데 또 낚이겠어요 설마요 곰놀이라 저도 곰놀이 좋아하거든요 레알. 어씨, 꺼안지러 곰돌이 좋아해서 어 미니 원어케가 곰돌이 오. 오 난다. 봤어요 임들 차가 날았어. 오난 난다 난다 난다 오 난, 난, 난, 난다 난다. 이차 어디서 온 거야? 떨어진 건가? 아 근데 이거는 국룰인가 봐저제 친구들이랑 할때 이렇게 차 떨어지면서 해가지고 저는 저랑 제 친구들이만 그런 줄 알았거든요? 국룰이었네 하하 <웃음> 하늘에서 도로 무시하고 다닌 거 국룰이었네 국룰이었어 아니 나는 나는 나는 정상이 아닌 줄 알았지 그게 어 됐다 이렇게 해놨고 어 이거 좀하다 고민 좀 해볼게요 어, 근데나 나도 나도 나도 좀 경제 오름 날수 있을까? I I 날수 있을까? 아, 어, 근데 돈이 생각보다 잘 벌리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안 벌리는 것 같지, 왜 지금? 왜지? 아니 아까보다 잘벌 약간은 말고, 으아, 지갑에 와 완벽한 착지. 아, 이게 작강인가? <웃음> 완벽한 착지. 아 작강인가? 아, 멋 졌다 작강. <웃음> 맞냐고, 이게. 어이구아어이구아이구차한대 뽑을까요, 여러분? 돈도 있겠다. 근데 지금 막 그렇게 막 제가 재고 내가 팔리는 속도로못 따라가는, 못 따라가는 전 아니어서. 너 늘릴까? 이렇게 된 거. 주차장을. 제가 봤을 때 10시 전까지 10만원 찍는 거는 불가능하구요. 이, 그건 불가능할 것 같아요. 이, 어떡하지? 음, 노괴새끼도 아니고 빨리 생각해봐. 이, 거리지 말고. <웃음> 어... 얼마 하지? 뭐야. 아닌데? 이거다. 얼마, 얼마, 얼마, 얼마, 얼마를 목표로 잡을까요? 그러면은, 오늘은, 한 4분까지만 좀 플레이해보고 저 시청자분이 시청해주신 게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귀여운 곰돌이 나온다니까 저도 귀여운 거 좋아하거든요 어? 귀여운 거 좋아야지 귀여운 거 가와이 가와이 우야 자 간다 요호 돌아 돌려 돌려 돌려 돌려 돌려 돌려 돌려 됐다 짠 짜라란 짜라란 빠바바바바바바바 빠바. 됐다 됐다 만 원만 찍자 만 원만 만 원만 찍어보자 지금 있는 거다 팔리면 만원 넘거든요 제가 봤을 때 깔끔하게 만원 찍고 정리하자 다음에 한번날 잡고, 10만원 벌게 해봐야 될것 같은데. 아, 진짜 하루 날 잡고 한 번은 10만원 벌것 같거든요? 어허? 그래, 각 잡고 하면은 석관어, 석가어 됐다. 왔고요. 그리고요진열대를 어허. 넣고, 나머지 재고 충당해 줍시다. 되고, 너키, 되고, 너키. 됐다. 저희는 기다리면 돼요, 지금부터. <웃음> 저희는 좀더 기다리면 돼요. 만 원은 금방 벌려요, 지금? 봤을 속도 봤을 때, 속도 남다르지 않습니까? 뭐야, 차 꼈는데. <웃음> 내 차, 어, 내차 난다! 난다, 난다! <웃음> 내 차도 난다! 아 어, 근데 상점이 이게 맞냐? <웃음> 상점 같지 않은 이 상점은 또 뭘까요? 오만원 됐다. 얼마까지 볼리나 한번 볼까요? 야 아쉬운 게 배속이 없어가지고 배속까지 있으면 사기지이 그치. 이게 빨리 볼리는데 이거 다 팔리면 5만 오천 원 된다에 내가 한표 온다. 만 오천 원? 아 이만 원도 될거 같은데 왜? 왜지? 왜지? 왜지? 왜지? 왜지? 아닌가? 만 오천 원? 만 오천 원? 이거, 이거 얘가 두개 팔려면 한천원될 거거든요? 아닌가? 얼마지? 자게? 이, 얘네가 천 원이네 그럼 이천원돈 하고 이천원 먹고 아, 한.. 만팔천원 된다 전 재산 내가 봤을 때오씨내차 난다 차를 <웃음> 좀.. 주차를 좀 이쁘게 해놓을걸? 아 괜찮아 어차피 뭐 자동차 보험료를 내는 것도 아니고 <웃음> 팔렸어 팔렸어 팔렸어 팔렸어 와참 차... 근데 진짜 끼가 되게 빨리 팔린다. 흑우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트야트어서요. 아, 되게 빨리 팔린다는데. 만천 넘고 나올겠는데? 코너 갔다가 다쳐서 상심하고 내고 있는 흑우입니다. 아, 코너도 진짜 안 가본지 오래됐다. 코노 가면은 또... 어? 한 3,000원 또 5,000원 또 넣어놓고 부르는 인간이라 <웃음> 근데 코노는 그때부터 안 갔던 것 같아요 원래 동네에 그 코노 같이 가는 친구 있었거든요 학교 끝나면은그딱 동네 와서 코노가 쉴? 하면은 같이 가는 친구 있었는데 지금 그 친구랑 안 가가지고 으흠. 그 뒤로 코노 많이 안 갔던 것 같아요 원래 가면은 맨날 돈 쟁여놓고 쓰고 코인 충전하고 그랬는데. 수정형고성 방가능적. 그렇 걷는 운동이 최고긴 해. 이 이. 15,000원 찍으면 저장하고 종료하겠습니다. 애드거를 해보기 위해서 걸려라. 됐다. 15,000 원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이러면은 저장을 한번 해줘야 됩니다 네임을한번 해주고 뭐지? 뮤직볼로? 이런 게 있었어? 렌덜, 디자인, 어 몰라 있던 거 나가?